네 반갑습니다 뉴타아일랜드의 아무로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계속 여러가지 작업하고 만들고 내보내고 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열심히 버텨가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플래그 인디케이터라는 제품입니다 실제 레이싱 상황에서 보면 깃발로 레이싱 상황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옐로우 플래그가 뜬다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아예 레이싱을 중지해야 된다는 적기 상황이라던가 서킷 내에 오일이라던가 이물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올기라던가 스타트하는 그린 플래그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났다는 표시를 해주는 체커기까지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깃발로 상황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깃발들을 시뮬레이터에서 표현을 할때 대부분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상황을 본다던가 이제 조금 더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별도의 스크린에 이제 띄운다던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음 그런 것들만 표시를 해주는 그런 장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아이플래그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플래그 인디케이터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지원하는 게임들 아세토 고로사라던가 프로젝트 가스 아이레이싱 뭐 등등 이제 시뮬레이션 계열의 이제 그런 게임들에서는 이제 텔레미트리 정보를 통해서 게임에서 그런 정보를 이제 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데, 추출하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장치죠.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이제 LED들이 박혀있는 여기서 이제 모양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요런, 이런 이제 정보들을 표시를 하는 장치입니다. 굳이 어, 있어야 되는 장치는 아니에요. 뭐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상관없는 그런 장치긴 합니다만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제 뭔가 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장치들이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장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게 도움이 돼서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이 장치 같은 경우는 편리성이죠. 내가 만약에 뭐 밖에 이제 늦어가지고 블루 플래그를 받게 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몰랐어요. 못 봤어. 이제, 개인상에서 힐를 해줘도 내가 경기 집중하다 보면은 그 블루 플래그를 못 보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안 비켜주고 있다가 이제 페널티를 먹었어요. 이런 상황을 됐을 때 이런 이제 장치가 있으면 뭐 보기 싫어도 보일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LED로 파랗게 막 보여지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그런 이제 일종의 편리 장치입니다. 편의 장치고, 나름 대로의 이제 해석을 가미한 디자인, 그리고 이제 최대한 깔끔하고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이제 편의적인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제품을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제품에 설명 을좀 해드리자면 어 이제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자석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좀 컴팩트하고 이제 이쁘게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자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커버를 떼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조정을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기본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나는 옆으로 설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바이저 떼가지고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붙이면은 이렇게 옆으로 설치할수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180도 돌려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도, 자, 여기서 이렇게 떼져서, 이것만 따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어, 해서, 만약에 뒤에도 여기도 자석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철로 된 프레임이나 이런 데는 그냥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잘 붙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이제 어딘가 뭐 다른 이제 거치대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면 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 프레임도,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90도 돌려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360도 다 돌아갑니다. 다 돌려서 이제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 고정하는 프레임도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세워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 이제 6mm 홀입니다. 그래서 뭐, 상공 프로파일, 사공 프로파일, 이런 것들에 고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난 이렇게 아니라 떼고, 옆으로 이제 그냥 이 평평한 쪽에 고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도 고정하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다 붙일 수가 있고요. 붙이는 방향에 따라서 얘를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치는 식으로 또쓸 수가 있겠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usb 케이블이 이제 꺾어진 타입으로 꼽혀있고 여기에 연결된 usb 케이블도 다 동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은 심허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플래그라는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이플래그도 사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실 때 아이플래그 용으로 쓰실지 심허브 용으로 쓰실지 얘기를 해주시면 은 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만약에 이제 뭐 사용하다가 도중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두개다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기본적으로 아이플래그는 아이레이싱 전용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아이플래그를 실행을 해서 어이 장치와 연결만 하면 뭐 별다른 세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어 심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심어브를 사용 안,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사용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어, 설명을 어, 영상에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어브 자체 전체적인 거를 다루기에는 워낙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내부의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다루진 않고요. 플래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usb 일단 연결을 하면은 알수 없는 장치나 시리얼 장치 이런식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은 인식이 안되고요 어 이제 ch340 이라는 드라이버를 깔아야 되는데 아두이노 드라이버 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있는 뭐 드라이버를 찾으셔도 되고 일단 카페에 드라이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신 다음에 드라이버를 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 심허브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 상에 보이는, 이제, 심허브-.com 이쪽으로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심허브 공식 사이트가 나오고요.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가시고, 그럼 이제 가장 최신 버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되면, 볼 앞쪽을 이제 풀고,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PC 보호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 어 그냥 실행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뜨냐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이 프로그램이 이제 받아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모리를 읽거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의 정보를 받아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이제 일종의 해킹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가 뜨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여기는 그냥 다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 어 이렇게 파일은 디렉토리 볼륨 레벨 구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런 에러가 나는 컴퓨터가 있고 안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시도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는 그냥 무시해 가지고 다 무시 무시 눌러 가지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어 해당 에러 된 파일만 모이는거 나머지는 다 설치 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가지고 어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런치 심오브에서 실행을 이제 시켜주면, 자, 이쪽에 이제, 요렇게, 자, 이제 이렇게 뜨구요. 로딩하면 잠깐 뜨고,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게임 목록물이 쭉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일종의 지원하는 게임 목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심머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임 목록들이고요. 일단은 다른 거다제끼고 플래그 인디케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플래그 인디케이터를 이제 USB 케이블 연결을 하고요. 자, 장치 관리자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포트 쪽에 USB 시리얼 CH340 포트 넘버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인식이 돼 있으면은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노란 마크로 돼 있거나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돼 있다 뭐알수 없는 장치가 하나 잡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CH340이라는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음, 심오브 이제 실행해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아두이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눌러주시고 여기서 마이 하드웨어 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 아두이노가 만약에 이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싱글 아두이노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아두이노 장치를 쓰시고 있다, 그럼 멀티블 아두이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이제 하나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 아두이노 선택했고, 디바이스 스캔에서 이제 시리얼 포트, 장치 관리자에서 잡혔던 컴포트 5가 이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싱글 아두이노 누르면은 스캔을 해서 지가 자동으로 잡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제가 이미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연결이 다돼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 RGB 매트릭스 항목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c h 3성드라이버를 깔고 심오브를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장치가 바로 뜨게 될 거고요 이 상황에서 마이 하드웨어에서 만약에 심오브 처음 실행했을 때 이게 이렇게 안 뜬다 그러면은, 마이 하드웨어에서 싱글 아두이노 선택해 주시고,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커넥트가 뜨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어 식으로 이제 뜨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설치된지 확인하려면, 아두이노에서 RGM 매트릭스 항목이 들어가신 다음에, 오픈 테스트 데이터 에디터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요런 이제 창들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 플래그 항목이 있죠? 블랙 플래그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뜨는 게, 자, 요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블랙 플래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플래그 블루 플래그 화이트 플래그 그린 플래그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여기 보면 은 스포터 항목이 있고 카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 자동차가 내가 왼쪽으로 접근한다 오른쪽으로 접근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레프트를 눌렀는데 이게 지금 위로 뜨죠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90도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항목에 랜드스케이프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갔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은 여기에서 이거를 90도로 어 돌려주면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 표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어 표시를 하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바뀌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 표시를 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외에 또 표시되는 게 네, r p m 이 레드존 영역에 닿았을 때 레드존에 닿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빨갛게 반짝반짝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어 표시는 20까지, 20까지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리버스, 어, 레드 존에서 각각의 단수별로 레드 존 됐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플래그 종류, 그다음에 예, 차량의 접근 좌우에 접근되는 부분 접근 표시 그리고 기어 단수 표시. 그 다음에 RPM이 레드존에 다다랐을 때에 빨갛게 표시하는 부분 요런 식으로 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이심어브에서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이 표시되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요거에 요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심어브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연동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인식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게임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게임에 패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세트 코르사 쓰고 싶다, 그럼 아세트 코르사를 누르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스타트 게임이라고 이제 떴죠. 이거는 이제 패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다른 게임을 하나 눌러볼게요. 코드마스터 3 텔레메트리나 컴피 e 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건 패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픽스잇 오토매티컬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패치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자동으로 패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매뉴얼로 패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경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하면은 대부분 이제 패치가 될 겁니다. 자동으로 패치가 안 됐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매뉴얼로 패치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카페에 혹시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가 정상으로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게임을 실행을 해도 되고요 이건 이제 무료버전은 여기에서 게임을 실행을 하셔야만 인식이 됩니다. 방식으로 구매를 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 금액도 얼마가 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get c 라이센스 여기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종의 도네이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거 하셔도 되고요.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금액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페이팔이나 뭐 각종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에, 요 5유로 정도 뭐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시면은 정식 버전으로 뭐 정식 버전이 아니라 이제 유료 버전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된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이제 각종 장비들은 이제 심툴이라는 거하고 심허브 이렇게 두 가지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심허브는 뭐 하주 구매를 해주셔도 전혀 어뭐 아주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니까요.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 제가 이제 아세트코르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동하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이제 제 시, 설치된 시뮬레이터 이제 들고 왔습니다. u s b 연결하면, 시모프 작동시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뜨는 화면이 렇게 뜹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뒤에 좌석이 있고 설치용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 장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안쪽에 LCD 프레임이 보면은 다 철판으로 이제 프레임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 네.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크고 이제 베젤이 이제 좀뭐 넓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뭐, 모니터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가석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고불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거면 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사용을 해주세요. 자, 아시스코르사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뭐, 이게 Z자로 보이는데, 이게 N자가 옆으로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N자로 표시되게 만들고요. 뉴트럴, 이제, 기어 중립 상태란 얘기죠. 자, 세트 코르사 레이스 상황에서 작동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뭐, 사운드나 이런 거다 껐습니다. 모션도 그렇고. 자, 출발했고. 자, 지금 빨간색, 이제, 왼쪽 표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네, 왼쪽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근접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 있죠? 그리고 자 기어 단수 표시되고 좀 전에 이제 환기 떴고 이제 게임 상황에서 이제 환기가 뜨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뜨게 됩니다 사고 상황 이제 발생했다는 거고 기어 단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기어 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난 순수하게 플래그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표시를 하게 시오버에서 세팅하시면 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기어 단수, 뭐, 레드 줌 표시, 그 다음에 플래그 표시, 그리고 이제 접근, 좌우 접근 표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개를 사신 분도 있어서 뭐, 하나는 플래그, 하나는 뭐, 기어 단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러 개도 이제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레드 줌 표시되고요. 자, 기어 단수, 그 다음에, 어 차량 우측에서 접근해서 지나가니까 이제 우측 접근 표시 됐죠 우측 접근 표시 그리고 레드존 왼쪽 접근 표시 자, 쭉쭉 지나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어, 기어 단수 그다음에 차량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어 단수는 뭐 크게 보이는 게 좋으신 분들은 이제 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어 단수는 이제 이렇게 LCD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어 표시는 이제 끄고 어 접근 표시는 이게 크게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접근 표시는 이제 키고 어 플래그 정보 어 키면 이제 또 당연히 편리하니까 키고 이렇게 뭐 쓰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블루 플래그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블루 플래그가 떴습니다. 슝 엄청 빨리 오가고 빠르다. <웃음> 블루 플래그 계속 뜨고 있죠? 빨리 비키란 얘기죠 <웃음> 자 이런식으로 네,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한 <웃음> 필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웃음> 레이싱 상황에서 어, 좌우로 차지하니까 좌우 다 뜨네요 네. 레이싱 상황에서 어, 민폐를 안 끼치게 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 정도로 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농담으로 하신 얘기 아니죠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작동하는 거 보여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플래그 인디케이터라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즘 이제 뭐 신작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것저것 제이 만들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이제 푸시풀 패들시프터라던가 지금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영상이 이제 빠르게 많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제품 소개 말고도 이제 시뮬레이션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뭐 세팅이라던가, 그런 좀 전반적인 사용하는 거라던가, 그런 이제, 어 그런 전반에 걸쳐서 다루려고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서, 어 그런 이제 별도의 코너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이고요. 어 오늘은 어 플래그 인디케이터라는 데 제품에 대한 소개 및 사용 방법 알려드렸고요. 어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